아,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바스입니다 저는 2010년에서 스와스 졸업했었어요. 전공은 네, 한국어랑 언어학 공부했었어요. 스와스 있을 때그 네, 시간은 너무 너무 좋았어. 왜냐하면 스와스는 완전 국제 분위기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외국인이니까 진짜 재밌고 많이 많이 배웠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도 학생들이도 너무 좋고 항상 서울 대한마음 대학교 1 0 0주년대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